다자하오, 워스 진짜이시. 안녕하세요 검은사막 충고의 프로듀서 김재희입니다 대만 홍콩 마카오 모험가 여러분의 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지난 2017년 1월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에 검은사막이 이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데요 정말 시간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만 홍콩 마카오 모험가 분들은 저희 펄어비스에 있어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분 사막의 첫자체 서비스 지역이고 거분 사막을 또 꾸준히 사랑해 주시는 많은 몬가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거 이기에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e y 내년에 모험자님오이 진짜 끝이었나요? 아니요. 모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 온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곳는무엇요 오늘은 이곳는요은 이곳에 온일까요 오늘은 이곳에 온 이유는 무이곳는 무엇일까요? 오늘는무무 总监在心你准备好了吗那开始咯那戴鑫总监之前来过台湾吗有什么样参加过的活动里面是觉得最印象深刻的吗哦对 굉장히 많죠，对， 너무 많은데요。 대만 게임쇼에 참여한 것도 생각나고 에서 V O A 진행하고도 기억나. 그때 V O A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었던 것. 최근에 기억나는 건2 0 1 9年 11월쯤에 대만 모 분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재밌게 놀았던. 추억이 있생각나고요 저도 대만 곳곳으 이렇게 가본 경험은 처음이었고 굉장히 즐거운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자리를 가질 수 없는데 코로나 끝나면 꼭 다시 대만 모험가 분들을 직접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제일 좋 대만 저는... 제가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맛있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대만에서 샤오롱바 먹었을 때가 제일 생각이 나고요. 갈 때마다 저녁에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퍼거도 많이 기억이 나요. 이 퍼거가 이제 그 먹을 때 입맛대로 재료를 골라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또 거블티랑 밀크티도 맛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억했다가 나중에 게임에 이렇게 구현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대만에 이제 맛있는 그 음식점 있으면 좀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어떤 곳을 가고 싶으신가요? 어떤 곳을 가고 싶으신가요? 사실 그 대만의 뭔가들과 분 이야기하고서 빨리 돌아와서 또 배달하려고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 나중에 대만에서 검은 사막이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받고 제가 나중에 대만에 올때좀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이렇게 한번 놀러 오고 싶은데요 대만에 볼 만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오면 은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풋기 <목소리> 때문에 어떤 일을 생각하시나네 제가 최근에 굉장히 깜짝 놀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대만 홍콩, 마카오 모언가분들중에면서 최초로 거상의반지를 만드신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거상의반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뭐, 전 세계 모언가 분들이 다 원하는 아이템인데요. 그때 마신 미디의 시양님? 네, 미디의 시양님,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미디의 시양님 맞죠? <웃음> 来到了最后一题了也就是冒险家们最期待的问题请问0 2 2年的黑色沙漠的关键字是什么呢 k e y w 20 2 2年的沙 o 的 e r y o d e r y o d r d job.He's been a v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저희가 이제 컷신을 도입하면서 스토리 전달력을 올리는 것에 좀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검은사막의 방대한 세계관을 지식이나 뭐 의뢰를 통해서 그동안 무언가로 이렇게 전달드리기도 했지만 이걸로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효율적인 그 스토리 전달 방법을 찾아왔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끝없는 겨울의 산에서는 컷신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또 이제 성우분들의 풀더비까지 함께해서 그 소리 전달력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물론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2022년에는 이런 새로운 시도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는 것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어, 항상 저희 검은 사막 개발팀은 들대만 홍콩 마카오 공가 여러분들께 설레고 기대되는 모험을 즐기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개발하고 또 서비스하겠습니다 주 따지아 신이快콰일러 공시 파샤이 哈哈 <laughs> <laughs>